아유, 문학. 문학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리, 여기도 아, 문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다 아, 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렇게 아, <까불어>. 아,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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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이고 아니, 맛있게 아니, 드시오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. 너무 많이, <웃음>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<웃음> 너무 많이 보는 같아요. <웃음> 자 문어는 이제 큰발몇 그 개랑 이거는 어, 저희 시골 어머님이랑 저 어르신들 드시라고 드리고 요 문어 발하나예요발 하나가 요만큼이고 머리 조금하고 <웃음> 양이 이것도 또 상당합니다 네, 여기다가 오늘 한번 맛있게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자, 쏴쏴. 이게 몸통이 되게 도톰해요. 자, 자, 자, 좀몇점 먹어 봤는데 아, 진짜 부드럽게 잘 자, 자, 졌습니다 음 전혀 안 질기고 이야 다진 마늘이랑 기름 소금 네. 요장 하나만 있으면 음 너. 방금 모은쪽이 이게 다리 쪽이거든요? 빨판 크게. <웃음> 야, 다리 쪽도, 어우, 진짜, 하나도 안 질기고, 진짜, 아, 기가 막히네, 아. 자 아또한잔또 부르네요, 더 사자. 음.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파첸가 무슨 뭐. 아니면 콩나물 위에 색깔 이 변한 건가? <웃음>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게 무슨이에요무슨이무어가또무슨이랑 무순. 예. 예, 먹으면 또 맛이 좋습니다. 아. 음. 쫀득 하면 진짜 살 아있 고길 하... 기지 않 고, 아... 들부들하면서 <웃음> 좋네. 야. 사사. 아 이거 껍질 발끝 쪽, 아. <목소리> 음뭐 음. 빨판 쪽또 이쪽도 씹는 재미가 또 제법 있네요 네. 음. 아 이게 하얀 쪽 살이랑 껍질 부분 있죠. 껍질 부분은 살짝 그 콜라겐 느낌, 어, 그런 게싹 들어오고, 이또 살은 또그 특유의 오징어나 그 연초동물, 특유의 그 살, 단단하고 탄성 있는 쫀득한 예. 그게 딱 만나 가지고, 약간 무슨 그 족발의 살과 그 껍질이 싹그 같이 만난 것처럼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. 아우, 또 앉아, 쏴자 음. 제가, 문어를 왜 이렇게 막, 써는 기질이 없다 보니까, 이렇게 막 썰어졌어요. 자 술이 사라지는 마술 오늘 또 안하면 섭하겠죠? 아, 그 전에 자 맥주병 따기 집에 병따개가 없다 숟가락으로 따고, 따고 싶은데 어, 어,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새 어, 숟가락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일간지나 이렇게 일간지나 신문지 한 장이면 충분히 이 맥주병을 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씩 접어줍니다 딱 절반씩 이렇게 접어줘요 요정도 되면은 아, 같은 방향으로 교차해서 접었다가 아,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꽉꽉 눌러서 좀 접어줍니다 시문지를좀 제법 이제 아, 견고하게 접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자, 요런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. 이렇게 꽉 잡은 다음에 네, 단단하게 해서 병을 잘 잡아 준 다음에 잘 누른 다음에 손가락으꼭 잡아주고 네. 자, 이렇게 하면 네, 손쉽게 이 맥주병부터 딸 수가 있습니다. 아! 음어 음. 어우또 발, 어, 빨판. 어, 요거 빨판인데 먹는 재미가 또 많이 좋습니다. 음. 한지한더 뭘망설이는데 어차피 망가지는건다 똑같이. 좋아서. Ugh. 자, 동해손 문어, 오늘도 한번 맛있게, 어,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, 문어는 뭐 수산시장이든 전국 어디서든 뭐 쉽게 구매를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, 한번 오늘 저녁에, 아, 어, 문어 숙회에다가 소주 한 잔, 기가 막히게 또한잔 해보시는 거 어떤가,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